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마스프입니다. 오늘 리베브레니는 체인소맨 파라 구활를 리베볼게요. 히메노는 덴지랑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히메노가 덴지의 주머니에 있는 초박츠스를 꺼냈습니다. 초박츠스? 덴지 군. 덴지 군. 대정부? 겉의 공기 속관. 마키마는 슈퍼에서 숙취약을 사왔는데, 덴지는 마키마에게 최악의 첫 키스를 했다고 말했고 앞으로 다른 여성들과 키스를 할 때마다 토섬을 맛이 떠올린다고 말하자 마키마는 먹고 있던 숯밥스스를 덴지의 입에 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 관절 키스. 파스의콜지다네 그래서 덴지는 히메노랑 그것을 하지 않고 잡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덴지는 히메노랑 같이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덴지군. 히메노는 덴지에게 마만랑 사귀게 해줄 테니까 자기도 아키나 사귈 수 있도록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덴지는 히메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즈모 히메노는 덴지에게 가끔씩 아침 먹으러 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전철을 타고 교토에 가고 있습니다. 맛있다 앞뒤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마키마한테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빌 헌터도 총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덴지 일행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여기 라면이 맛없지 않냐고 물었고 자기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비싼 음식 사주고 정의로운 약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덴지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줬고 덴지아의할아 성을 꺼내서 델기랑 희며노한테 쌓지만 파워가 어퍼컷은 아니고 아키가 여왕마를 소환해서 남자를 삼켰줍니다 그리고 여왕마는 아키에게 황당한 것을 삼켰다고 말해서 뭔 대문 여왕만진 쪽에서 사무라니소드가 나왔습니다. 아, <웃음> 치기 아키는 사무라이 소드의 공격을 피하고 모조로 사무라이 소드를 공격하는 악마는 숫자를 삼면서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악기가 모두가 사무라이 소두를 세번 찌르죠. 저주의 악마 커스가 사무라이 소두를 잡고 저주를 걸어서 사무라이 소두를 죽입니다. 히메노 선배와. 세 아키는 히메노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노악 그가 란 머리 여자가 나타나서 알수 없는 능력으로 사무라이 소들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졌어? 사무라이소드는 발토슬러 아키를 순식간에 공격했습니다. 히베노는 파워에게 아키를 구해주라고 하지만 파워는 못한다고 말했고 고스트 마도노란머리 여자가 무서워서 거절했습니다. 히베노는 아키를 구하기 위해서 고스트 마에게 자신의 몸을 줄 테니까 고스트의 힘을 전부 쓰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고스트 마는 소름돋게였고 고스트 마는 완전체로 변신을 합니다. 사무라이소드는 고스 탕마의 공격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힘의 노예 신체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소드는 고스 탕마에게 밀리자 노란머리 여자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베노는죽기 전에 아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아키 i 마나나이서 내가 탕 나이대. 나먹었습이다이대나나 고 마신가 튀다 목적은 천의심장다오나테스트항한테 떨어진 손이 덴지의 트리거를 당겨줬습니다. 죽 <웃음> 誰も文句言わねえからね。<笑> 그리고 사무라이소드의 동료들이 왔지만 댕기는 빠르게 재압했습니다 댕기는 사무라이소드에게 매매자 사무라이소드 동료를 인기로 잡았습니다. 의동 사무라이 소드는 발도술로 덴지와 자신의 동료를 같이 배워버렸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덴지를 차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무라이 소드는 변신이 풀렸습니다. 다른 데비런터들이나 마키마가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열차에 내린 마키마는열차의총지 습격이 일어나서 회식은 중지라고 말했습니다. 와금친 마키마는 동지념 범죄자 금 지금 을 빌려오고 금지가 높은 신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소도이 땅이 덴지를 차에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자 야쿠자의 몸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이한이사이 마키마의 시확인하이한이사이 마키마의 시범을 확인하 마키마는 범죄자에게 야쿠자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고 마키마가 손동작을 하자 야쿠자의 몸이 터져서 죽었고 야쿠자의 이름을 부른 범죄자도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마키마의 능력은 자신의 피해를 남한테 넘길 수 있고 타인의 목숨의 대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소드와 사와타이를제외한 야쿠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가라이소가와사니타리는도망가려고 하는데 코베니는 총살당할 뻔했지만 총을 먼저 맞은 아가이가 코베니를 대신 맞아주소 코베니는 살았습니다. 사와타리는배네 악마로 코베니를 공급하지만 애매 악마의 공격을 피하고 사무라이소드를 빠르게 제압합니다. 사와타이는 사무라이소드를 차에 태우고 도망칩니다. 한편 마키마는 같은 특위과 데비런터 소선 마도카를 만나 생존자가 어느정도 살아남았는지 물어봤고, <목소리> 마도카는 특위 1과 2과 3과 4과는 대부분 인간이 아닌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고 말했고, <목소리> 마키마는 이번 충격이 총의 악마와관련이있다고 말했고, <목소리> 마도카 는 인원이 부족해서 특기 1과 2과 성과는 4과와 합병하고 마키마의 지휘하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도카는 마키마에게 사표를 건네줬습니다. 왜냐면 특기거가 심장치 않아졌고 죽을 바에는 그만두는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카는 마키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어디까지 예상했는지 물어봤지만 마키마는 일반 시민에게 공안의 내부 사정을 가르쳐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카군, 이마 아리가토. 아노 마키마 쌍. 크로세는 마키마에게 우리는 특이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하러 와서 일주일 뒤에 교토로 바로 돌아간다고 하자. <목소리도> 여기까지 체인소맨 8화 9화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